이식주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구 안정성과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봐, 여기서 이제 다로 넘어갔을 때 음. A국의 경제성장률이 즉 국가경제가 되는 것이고 음. 그리고 A 군의 실업률은 아까 직업 안정성과 반대로 실업률은 이게 네. 예. 반대가 되는 거죠. 직업 안정성의 반대 말이 실업률. 그래. 직업이 네. 불안정하다서인가? 안정. 네. 그리고 기근은 아까 실직 소득 향상률이 아까 국민기계인에 보였더라. 아,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음. 이제 지지소득상승률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음. 이렇게 봤을때 일단 기억과귿은 보면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요 음. 이 그래프로 봤을때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만 봐도 똑같은 형식의 그리프에요. 응. 1997년에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가, 응. 1998년에 현저히 떨어지고, 응.